안녕하세요. 임재화동행입니다. 오늘은 아주 좋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특히 탈북민 여러분들께서 들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예레미야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그들을 북쪽 땅에서 데려오고 땅의 땅에 가장 먼 곳에서 모을 것이니 그들 가운데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와 임신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을 것이며, 큰 무리가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면서 올 것이니, 내가 그들을 크게 위로하며 다시 데려와, 그들로 시내가를 걷게 하며, 걸려 넘어지지 않는 고든길로 걷게 하리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북한은 나의 맏배아들임이라 나라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멀리 있는 섬 나라들에게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뜨신 이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양떼를 지키듯 그를 지키시리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야곱을 송량하셨고 그보다 강한 손에서 그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원의 높은 곳에서 크게 노래할 것이며 여호와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인하여 소떼와 양떼의 새끼들로 인하여 얼굴이 빛나리라. 그들의 삶은 물된 동산같이 되고 그들은 결코 다시 근심하지 않으리라. 그때 젊은 여자들이 기뻐하며 춤추고 젊은 남자들과 나이 든 남자들이 즐거워할 것이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슬픔 대신 즐거움을 주리라 내가 제사장들에게 기름진 것을 가득 주고 나의 백성을 풍성한 복으로 만족해 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이르심이라. 이레미야 31장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